세출발기금 빚 90% 탕감 세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세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 신보기가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탄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이를 부추기는 만큼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해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 고 우려합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감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금융권 안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 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무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 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상환 취약층 비탄감 90%에서 50%로 낮춰야 11만 연체해도 이자 감면 금리 이나고해 연체 부축일수 있어. 부실 채권 매각 기준에도 불만. 충당금 많이 쌓을수록 헐값에 파는 셈. 정부가 다음 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은행권은 대출자의 도덕적 k 모를해저드 가능성과 금융기관이 떠안을 손실 부담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정부 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 최고 90%과 대출자가 단 열흘 만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놓고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 신보기가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안에 담긴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과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는 것이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무실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입을 모았다. 재무조정 프로그램 안에 따르면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회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은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 감면 비율을 10에서 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실 우려 차주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증원 후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 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위험이 있다. 라며 이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아 역마진도 우려된다. 라고 주장했다. 새출발기금 운영기관 캠코의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매각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채권 가격을 산정할 때 은행이 쌓은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권유로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한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가 되는 건 새출발기금이 매입할 채권이 바로 지역신보들이 보증을 썼던 채권이라는 점이죠. 부실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은행에 돈을 안 갚게 되면 보증을 썼던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줘야 하잖아요. 이후 지역신보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돈을 회수해야겠죠. 이를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쥐고 있다고 표현한답니다. 새출발기금이 도입되면 지역신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이 구상채권을 팔아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적정한 가격일까요? 현재 지역신보들이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은 부실채권의 경우 34%, 부실우려채권의 경우 70% 정도 수준이에요. 지역신보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회수할 수 있으니 이 채권들을 팔때그 정도 가격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도덕적 개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 원금의 60에서 90%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는 30조 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뜻하는데 사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배드뱅크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발표로 배드뱅크 설립이 확정되자 논란은 더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빚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도덕적 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원 대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손실 국비 보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해 연체가 많아지면 지역신보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증 여력이 줄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감면받게 되면 대상자는 7년간 신규 대출 금지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 되는 만큼 고의로 연체할 이유는 적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일 경제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 단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세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도 현재 지원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90% 감면은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70대 이상 노인 등 일부만 대상이 될 것, 이라며 재산이나 소득 있는 분들은 다 조사에 감면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회의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